아빠랑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. 응.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. 결이야, 응. 어? 우리 오늘 어디 가지? 캠핑. 캠핑. 뭐 타고 가요, 우리 오늘? 캠핑카. 캠핑카. 아빠 캠핑카 타고 갈 거지. 오늘은 일단 지금 캠핑장 가서 차 바꿔 타고 짐 옮겨서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요 우리? 바다! 바다로! 고고고! 출발! 고고! 가라 타고갈 오라이언이 여기있다 준비가 되어있어요 자 겨라 차 바깥 타고 가자 밖에 봐 이제 좀 있으면 바다 보일거야 우리의 복음자리 두루루루루 결리일아와 다음 아. 오션뷰 좋아요 고기 잡을 수 있어? 응? 어? 결리야 고기 몇마리 잡고 바다를 싹 한번 해주면 안되냐? 딱하면서사람이사람이 <웃음>